또두 번째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뭐 루디아 가정의 보고 복음 증거와 그, <웃음> 그 가족이 이제 세례받는 내용을 우리가 봤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그 고친 것과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여종의 그 주인들의 그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고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참미할 때큰 이적이 나타나서 이제 문이 열리고 뭐 모든 그 죄인들의 메인 것들이 풀렸는데, 어, 그때 이제 그 간수장이, 어, 음. 그, 음. 네, 간수장이 그,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바울과 신라가 자, 자신들이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렇게 오었을 때, 이제 거기에 부복하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는가 하는 것들을 질문하는 그런 <웃음> 내용이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하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간장의 가족들과 또온 <웃음>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진해 나갈 때는 항상 이렇게 방해 세력들의 그 위협이 있고 그것이 점점 심화되고 또 그러나 반전이 일어난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전이 일어나서 복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항상. 사단의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뭐, 믿는 사람은 못 믿게 하지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못 믿게 하지만, 믿, 믿은 사람들은 잘못 믿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아, 그런데, 그, 여기서도 보면, 그, 예수님 당시 때에도 거라사치 방에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그 방해가 있었는데, 그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귀신같이 알, 알았던 거죠. 알고 이제 음, 어, 천박하게 나타날 때 주님은 물리치셨는데 여기서도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의 그 사역을 아주 음, 그 천박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유괴 그 속한 사람들을 그. 통해서 사단이 일을 하는데 꼭 이렇게 그리토를 정확하게 얘기해도 아주 천박하게 드러냅니다. <웃음> 육에 속한 사람들은 꼭 그렇습니다. 이제 그뭐 고린도전서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2장 3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은 철저히 이제 다툼.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으니까 내용은 다 알아도 절대 살질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토를 드러내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천박하게 <웃음> 천박하게 증거하는 거죠. 그런 책 요즘 그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웃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그 심리에 대한 내용. 이 교회에 와보면, 그런, 그 천박하게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정상한 사람들이 있, 있을 공간이 없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믿은 대로 살지 않고, 인색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 종류가 한몇 시까지 돼요. 그 책이, 김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보니까 그몇 시까지 나와요. 그런 그런 천박한 사람들이 꼭, 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진행을 그런 식으로 사단의 도구가 돼서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 그런 그런 일들의 경계를 받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는데 주력을 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쫓아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열매를 맺는데 주력을 하죠. 아주 주력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 천박한 그, 그 귀신들의 세력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옥에 갇히지만 거기에 개의치 않고 주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바울과 신라는 옥중에서 찬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이따가도 뭐 자세히 보겠지만 복음의 능력 복음은 깊은 소식 아닙니까? 깊은 소식이 어떤 사람들한테 깊은 소식입니까? 사형죄인들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영생의 길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또이 성도들과 사람들과 온전한 소통을 나눌 수 있게 하신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웃음> 이게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 매여가지고 옴삭달싹 못하는 존재들인데 이제 그 모든 것에서자유케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사역 안에서 그 그리토 그 안에서 평안의 은혜를 누리고 평강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고고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옥중에서도 전혀 어 흔들릴 게 없어요. 자신들이 사역과 관련해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 항상 어떻게 자신들의 인생의 행복가 진행될까? 그걸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평안히 살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배불리 먹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살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신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철저히 그래. 번영 신학이나 세속 신학, 인본주의 신학에 그, 결코 미혹되지 않아요. 이 갈수록 이제 이, 뭐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닛빈 부익부 현상은 더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거의 97%의 사람들이, 3%의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그 3%가 가진 자본의 일부 한몇 프로를 그 97%가 나눠 먹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신자들은 거기 그냥 국어라는 차원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어가지고 일생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자유의 복음, 보금, 평강의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편, 선언한. 사람이 왜 이렇게 각양의 그 질병과 그 다툼, 뭐, 모순, 그, 억매임 어, 가운데 빠지는 겁니까? 그다 욕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도 일반 종교에서는 그래서 그 욕심을 벗자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벗자. 벗, 그, 다양한 그, 뭐, 불교에서는 108번뇌라고 하는, 뭐, 그, 런 많은 번뇌들을 벗는, 내 자기 스스로 벗, 벗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 인간의 한계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걸 알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자유롭게,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 그냥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할 일에, 자기 은사에, 자기가 결코 뭐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뭐 목사니까, 저 사람은 집사니까, 그샘 내고, 안, 뭐 그걸 더 좀, 시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그 가치와 영광을 알고 말이죠. 그,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사람이 벌어지만도 못한 인생들이고, 짐승 같은 존재들인데. 그런데 이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다 주관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 모든 고통과 매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그 그, 그게 자유의 복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게 영광의 복음이고 그게 은혜의 복음이고 그게 의의 복음이고 그게 온전한 믿음의 복음이죠. 그거를 온전히 받으면 진짜 거기서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죠. 항상 자기의 하는 일과 하나님의과의 관계, 그거를 생각해서 자기 일에 흉성하는 자들들, 내가 안 해도 뭐 남들 다 하지 이런 생각으로 절대 안 하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살피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살피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성신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 하루를 살아도 그게 영광 아닙니까? 그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루를 살아도 아무튼 이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된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단에게 매인 자들에게 다가가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하고, 예? 죽음에 이런 고통을 두려워하고, 온갖 그 매임, 슬픔이나 뭐그 괴로움, 고난 모든 이런 것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일반적인 치유 방법은 다 한시적인 거예요. 육신을 고쳐도 한시적인 것. 일평생 뭐. 기케야 70이요, 80이잖아요. 70, 간건하면 80이고. 뭐 요즘 늘어났다고 해도, 100세 인생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 수명을, 그 생물학적인 수명을 늘려놓은 거지, 사람으로서 그, 그, 그, 하나님의 그 자녀, 피조물로서 행복할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기가 받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에든지 자유롭다니까요. 누구 눈치 볼게 없어요. 뭐 목사 눈치 볼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데 뭐 그것처럼 큰 특권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 때문에 주님이 받아주신다 그러면 그그 그런 나라는 우리가 안갈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지금은 뭐 옛날에 이제 남북 전쟁 때 미국 노예제도 때문에 싸웠잖아요. 그리고 또 남아공에서도 뭐, 그, 인종차별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흑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백인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저런 백인이 가는 천국이라면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저런 사상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진짜. 저저 저 사람이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드. 저 사람 가는데 가고 싶지 않다. 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저 사람이 가는 데는 어디든지 같이 가고 싶다. 무슨 일을 해도 취미 있고 여행을 하고 뭐 운동을 하고 뭐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그게 영광이니까 사실은 뭐. 지금 딥모데나 누가나 또 신라 신라도 그렇지만 바울이 가는 데를 뭐 죽기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신령한 도구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바울을 쫓아서 일생을 다 들여가기를 힘썼어요. 그참 놀라운 일이 복음의 능력이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간장 <웃음> 예. 그 <웃음> 사결을 막 맞고 이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 원문이 열리고 이게 메임이 다 풀어졌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걸 보고. 복음 본 물론 찬미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죄수들도 참 문혜를 많이 누렸을 것인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쫓는 사람은 그 지하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주여. 그것도, 이제, 복수라는 말을 써서, 그렇게, 약간, 질문이 우문이었는데, 굉장히 우문이었는데, 복음으로 현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바른, 말을 가르쳐 주는 거죠. <웃음> 오늘, 그런, 그, 보금에 선포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의 그 요청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답을 했습니다. 오순절 이후 계속해서 선포되어 온 가장 핵심적인 보금의 내용을 가장 절박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성신님께서 내실 아름다운 결과를 내다보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한거죠. 그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신을 한없이 부어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성신이 한없이 부어지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옥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준비된 자들.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사랑을 받은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증거하죠. 그 복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신구약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그렇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믿음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압축적으로 제시하여 성신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마, 늘 그렇잖아요. 말씀이 늘 보금고, 저 성신과 함께 일한다고 그 개혁주의 그 근본 원리라고 그랬잖아 요 인식의 원리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입장에서 그걸 말씀을 증거하지만 성신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이제 그래하면 너가 내집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그러니까 구원의 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믿음의 방법이 무엇인지. <웃음> 믿으라 대상은 주 예수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짧은 내용이지만 성경 전체의 그 내용을 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 겁니다. 이게. <웃음> 구약에서 계속 원시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뭐또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복음을 그 너와 너의 후손으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너의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처음에는 얘기했고, 12장에서 22장에 가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생각을 다 하시고 그말 그런 그, 저 원시 개시의 게시, 그 씨앗 형태. 의 예, 그 복음을 주실 때에도 그 내용을 함의한 것들을 전해주셨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실 존재니까 사형죄인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그 복음을 해결해주실 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가 주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기도 하고 부활의 복음이기도 하고. 죽음에 매여서 일생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렇게 그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신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를 바라본 거죠. 성신의 역, 예수님도 중보자이시지만, 그의 탄생에서부터 성신의 역사가 있었고, 뭐, 물론, 세례 요한도 성신이 충만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그 구속사역을 갈릴리에서부터 차서 이렇게 쭉 이루셨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신의 인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신을 약속하시잖아요. 그 자기가 당신이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는 성신을, 보혜자 성신을 보내셔서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나가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그런 사도 바울로서는 그 예수 그리토가 유일한 복음이시다 하는 것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토에 대해서 복음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4장 5절 한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웃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한 거예요. 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셔야 우리는 진짜 복음을 받는 거지. 자유함을 얻고 이 땅에서 모든 그 어려운 멍해들을 다 벗고, 쉬운 멍해를 쥐고, 주님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성신께서 그렇게 이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걸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간수가 주라는 말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것이 이제, <웃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개념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구원의 방법을 묻는 질문도 보면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을 얻겠는가 하는 모호한 질문을 했어요. 방법을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주들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 방법으로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그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준 모, 이 사람이 모호하게 생각하고 질문한 것을 아주 명료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확연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모호한 것들을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주들이라는 개념을 이제 오직 주 예수라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른 대상과 바른 방법으로 신앙할 신앙 것을 안내한 거죠. 다시 말해서 맹목적으로 묻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식이 아닌 진정으로 모호하고 알고 알고 알고 있고 심의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서 그에 합당한 가르침을 베푼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난, 난 복음만 전해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질문한 내용, 그것에 그릇된 것들을 고치면서 복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웃음>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즉시 변화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밤그 그 시에,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시켰습니다. <웃음> 전날에, 전날에 그 상관들이, 이제, 직접 때리진 않죠. 이제 아래 사람들을 시켜서 때렸을 건데, 그 아마, <웃음> 그, 거기에 한 인원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간수장이. 그런데 지금, 아, 그 맞은 자리를 지킨,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는 맞은 자리를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그, 뭐, 피를 많이 흘리고 아마 죽을, 죽을 지경으로 맞았을 건데, 그런데 이제 그대로 감옥에 집어 넣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다 이런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데려다가 먼저 시키기부터 하는 거죠 아픈 데를 그리고 그 자신과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아습니다 어떻게 세례를 받아왔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집으로 들어가는 곳에 있는 우물이나 또, 샘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집으로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여기는 간수라고 나오지만 간수장이라고 추정을 하는 게 이런 그런 권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간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제 제 의견이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이게 얼마나 이게 좋았으면, 죄수를 놓치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죄수를 지금 집에다 데려다가 먹이고, 씻기고, 먹이고, 예? 예. 온 집이 또그 사람이 전하는 그, 로마를 막 어지럽히게 하는 이상한 풍속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듣는 거 아니에요? 예? 그니까 이 사람은 이제 죽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복음을 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모든 그임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 구원을 받은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성신의 능력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전에 복음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가? 풍문으로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뭐, 그동안, 그, 이제, 고소한 내용을 갖고 검토를 해 봤을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그걸 얼마나 알고 있으려나, 썼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들었을 때, 여긴 한 줄의 복음이잖아요? 물론, 그한 줄의 복음으로 지금 압축해서 얘기를 했지, 주변 얘기를 더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아무튼 그, 그가 들었던 내용, 그것에 부복을 하고, 이제 완전히 변화되는 태도를 보여, 보여. 그리고, 이제 크게 기뻐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곳으로도 얻을 수 없는 큰 기쁨. 여러분들, 복음을 믿을 때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요 그냥 뜨거운 체험하고 많은 게 아니라 거기에 내용이 있지. 빛과 열이 다 있는 거죠 복음에는 복음에 보금에 빛의 내용이 있고 그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그냥 기쁨이 나는 거죠. 이 인생이 참 저주와 아주 한탄과 슬픔 이런 것밖에 없는 게 죄인들인데 기쁨을 누려봐야 다 한시적인 건데 지금. 그큰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 참된 기쁨을 누린 겁니다. 참된 기쁨. 음. 이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참으로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뭐 회심의 유형이 이제 이렇게 점진적인 변화가 있고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하지는 않죠. 점진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잘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점진적이든 획기적이든 획시기적으로 변하는그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빌리 그레암 외손자, 출리안 그 차비진이라는 사람 얘기 제가 잠깐 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가정 7남매 중에 자매로, 자식으로 커가지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문화권에서 컸어요. 이제 뭐 사도신경, 뭐 주기도문, 뭐 교회 가르침 다 이제 배워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로 행동을 해. 완전히 청개구리 같지. 정반대로. 너무 못된 짓을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했어. 골라서 하니까 이 집안에서도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저 우리 가정에서 너를 돌볼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다 하고 내보냈어. 근데 이제 나와, 나와가지고 이제 제 멋대로 살면 잘살줄알아어 자기 힘, 힘으로. 근데 갈수록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죽, 죽을 죽 죽을 지경이 돼서 이제 완전히 탕자같이 된 거죠. 그런 속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를 만나자. 이 사람이 그리 또한 분이면 족하다는 그런 내용의 그 책을 쓰신 분인데, 개혁교회 목사가 됐어요. 빌리그레함 외손자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그냥 거꾸로만 거꾸로만 살던 그런 존재가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삶. 이제는 자기와 같이 그렇게 반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그런 존재가 돼. 복음에는. 저들이 바울과 신라를 옥에 가둘 때만 해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주 멸시하고 험하게 다루고 그 맞은 자리를 지키지도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는데 그대로 그냥 지하가 깊은 데처박았는데 이제는 죄수들인 그 바울과 신라를 먹임으로써 로마 당국으로부터 당할지도 모르는 모든 어려움을 다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바울을 대접했다. 죄수를 놓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죄수를 대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게 사주의 은총과 생명의 보장에 대한 믿음의 내적 확신이 없이는 될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그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나를 나의 죄,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의의를 덧입혀 주시고, 그리도의 생명을 주셨다. 이걸 아니까, 확신하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에, 완전히 군림하고 지배하고 대적하는 자가, 이제는 겸손하고, 섬기고, 이제 씻기고, 대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이전에 예수께서 한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한 여인이 향유 담은, 담은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놓고 입을 맞추고 그 향유를 부은 일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 사, 사랑한다 하는 표현을 하셨죠. 그때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실 때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 머리에 값싼 감람류 향유가 아니고, 값싼 감람류도 주지 않이바리새인의 태도를, 이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존재가,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험악하게 대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웃음> 그러고 따지는 거죠. 저 사람이, 상신이 선지자 같으면 저 사람이 누군지 알 텐데. 죄인, 창기, 죄인인 걸알 텐데, 그런 사람들의 공괴를 받냐? 이 말은. 주님께서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하는 가르침을 100% 사안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누가 보면 7장, 36절로 47절에 나온다. 이건 이제 주님께 대해서 이러지만 사실은 그 주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빚진 자, 그 백대나리온 빚진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백대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다시 감옥에 가두는 일로 인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거는 마태봉 18장에 나오는데 천국이 어떤가 하는 것을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는 중에 그래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진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안 하는 거죠. 그냥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고. 그런, 그런 것은 일반 달란트 탄감 받은 자로서의 태도가 아니에요. 네. 아주. 그래서,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 어떤 존재여서, 여다가 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됐는가를 알면, 그 자기에게 죄짓는 자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히 주님의 안목으로 대하고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주님의 안목으로 하는 게 없으면 아무도 주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간수장은 철저한 죄의식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사함의 은총을 깨닫고 주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죄일꾼을 대접한 것입니다. 설사 그 죄수에 대한 대접으로 인하여 로마 정부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감내하겠다, 감수하겠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그 돼지떼로 몰려 들어가게 해서 다 돼지떼가 죽으니까 예수님 보고 이 동네에서 떠나 달라고 자기 손해 보니까 떠나 달라고.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괴속한 사람들은 철저히 이해타산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절대 자기 손해보는 짓을 안해 아주 인색하고, 아주 예, 음. 무책임하고 하는 거 음. 그런데 이제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이렇게 자기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를 할때 불신자들에 대해 무조건 적대적인 세력으로만 생각하거나 경계의 대상으로 안경을 쓰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과 성신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께서 어떤 결과를 내실 건가 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그 누구라도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적대자들의 포악한 위협 속에서도 늘 성신 하나님의 확신과 기쁨을 느끼고 새 사람의 실질을 소유하여 나아가기를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결과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될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의 결과는 주님이 내시는 거예요. 내가 전했으니까 결과가 나야 돼. 그렇게 교만한 태도를 안 보인다고. 진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쓰임받는 종들은 그렇다. 이 자기 행위의 업적이나 공로 내세우지 않다 주님이 어떤 결과를 내든 기꺼이 수용하고 가는 거죠. 담담하게. 우리 지혜로도 안되고 우리 능력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으로서 주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만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전도를 하려고 한다거나 한다면 그것은 악인들도 하는 거예요 그건 늘 말씀드리지만 조직폭력배들도 자기들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의리는 지키잖아요 의리, 자기.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철저히 그냥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네. 자기 안에 갇혀 있어서 뭘 내가 대우를 받는지, 뭘 어떤 그 배려를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일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휘감고 있는 죄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진정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리만 얘기하고 알아서 성신께서 알아서 해주시기 기다리시지 않고 적용을 분명히 강설하실 때 했습니다. 돌이키라고 하고 벗어버리라고 하고 마땅히 취할 것을 취해나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제, 죄인들은 그런 걸 듣기 싫어하죠, 사실은. 근데 그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내용인데. 그, 마사이족 전사 얘기 한, 조금 하겠습니다. 조셉이라고 하는 마사이족 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동네 가족, 친지들, 이웃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가서. 그러니까 이 마사이족들이 뭐, 전혀 복음을 받지 않죠. 그래서 거의 죽, 죽도록, 첫 번째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죽도록 해서 내쳤습니다. 뭐, 바울도 뭐, 저기 그, 루스라 지방에서 그렇게 됐잖아요. 죽도록 쳐갖고 내 냅... 쳤어. 근데 살아나가지고 내가 뭘 복음을 잘못 전했나 하고 다시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죽도록 두들겨 맞고 또 내쳐졌어. 근데 또 죽지 않고 살아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고 그러고 다시 들어가서 또 죽도록 맞았는데. 깨고 보니까 이제 누가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 그래서 그 마사이족 전체 그 일로 인해서 마사이족 그그 그 부족 전체가 믿게 됐다고 하는 그런 선교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적대자들한테는 안하고 그게 안 그래요. 사실은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유배 속한 사람들 특징은 다적대자들 하죠.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 하나님을 대접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 받은 사람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인생은 이 정도 해서 안 받으면 끝난 거야 하고 딱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도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죠. 세반도 그랬고 세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여기 마사이족 전사 조셉이라고 하는 청년도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살아난 경우도 있지만 그냥. 죽은 경우도 많죠.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 온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은 그냥 죽었잖아요. 성경 나눠주고 그냥 맞아 죽었어요. 성경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복음 복음의 복음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은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빌리포전도 두 번째 사건을 봤습니다. 저만은 귀신들린 자를 고치고 그런 말면 아마 바울과 신라가 깊은 옥에 갇히게 됐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되면서 저들이 복음으로 간수장의 집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시각이 성신님의 인도하에 그리토의 안목으로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토와 연합한 자로서의 실질을 구유해 나가는 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심성의 발의가 어떻게 하루를 지배해서 살아가는가 잘 살펴보면 안아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가 내가 꾸미고 있는 사람인가, 진짜 주님과 하나가 되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기 간수장과 같이 사도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라면 옛 사람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품격을 유지하며 그 속성을 드러내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신자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할때 진짜 그리스도의 무슨 말을 할때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행동을 할때 그리토께서 힘주셔서 하는 것같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하기 싫으니까 온갖 핑계되고, 다른 사람 하는 것도 못하게 맞고, 그런, 그런,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그저 많은 귀신 들린 여, 여종과 같이 항시 자기의 공리적인 생각으로만 행동하고 기회주의자 같이 그 상대에 따라서 변화된 태도로 보이고 나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볼 곳이 없습니다. 엄청난 죄사함과 구속의 복음을 항시 듣고 있고 자유의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옛 사람의 감정의 지배를 받고 새로운 성신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더더욱 희망이 없는 사람.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진짜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이 그리토의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그리토의 복음으로 어떤 선앙, 그, 그,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태도를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속히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은혜 받을 위치에서 하나님의 궁유를 간절히 바라야 할 것입니다.